제가 뭐 이런 광고 그런 게 진짜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김은지라고 합니다 2016년도 초에 윤곽 3종 여기 광대랑 턱이랑 턱 끝, 이렇게 이제 3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막 발품이란 것도 없이 그냥 쉽게 어린 마음의 결정을 해서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비대칭이 뭔가 도드라져 보였고, 아, 뭔가 잘못됐구나. 광대랑 턱끝에는 피이 지금 있고요. 저는 양악이랑은 연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상악이랑 하악이 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준수 원장님의 소견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얼굴을 사실 리프팅으로 개선을 할줄 알고 이 실로 끌어올리려고 리프팅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리프팅 하는 곳에서 뼈를 먼저 건드리고 리프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이거는 내 뼈의 문제구나. 아 그리고 원래 교정을 하면은 이 뼈가 약간 턱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어디서 많이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하길래 사실 교정 치과도 여러 군데 조금 다녔는데.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뼈의 문제라고 많이 어, 교정을 하더라도 뼈는 다시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길래 아이뼈 전문 병원과 치과를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네. 네. 뼈 수술도 하면서 치과도 네. 같이 있는 그런 병원을 네. 어떻게 저희 알고 찾아봤어요. 이게 또 성형. 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가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음, 주변에. 쇼. 중에 이제 성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같은 업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원탑이다 라고 그분들끼리 그들끼리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오고 가겠죠. 저는 사실 원좋해 그렇게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 저희를요? 네. 이진우 선생님 원탑이다? 네. 어이 이거를 특별히 건드리려면 페이스라인의 음. 이준서 원장님을 음. 음. 이거는 진짜 제가 뭐 이런 광고 그런 게 진짜 아니라 뭐, 뭔가를 받고 <웃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진짜 원장님이 어떻게 해주신 말씀이나 상담 중에 기억에 남으신 거 있으세요? 일단 뭐 누구나 다 비대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어,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 된다면 된다 네, 이거는 아, 너무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만약 이렇게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된다 어, 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 좋거든요 약간 부산은솔직 진짜 이렇게 딱 찔러서 전곡을 찌르는 이런 거를 좀늘 그래야지만 더 와닿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뵈면 얼굴이 응. 많아져야 되실 텐데. 아 맞아요. 얼굴이... 아, 이러고 또 인터뷰하나요? 아, 어,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아아 아, 맞다. 말씀. 이거 물고 있어서. 네. 뭐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강사 일을 다시 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삐뚤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조금 없어지면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게 지금, 음 그렇게 큰 바람, 큰 바람이죠? 네. 이야기를 할때 얘가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은 계속 네. 최대한 턱 밑이 가장 효과가 좋고 음. 측면은 조금 덜줄긴 하지만 그래도 꽤 주는 다.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이제. <웃음> 예뻐져서 만나요 <웃음>